Don't <laughs> 들겠다. 민 많지네. 밥을 맛있게 먹고, 친구랑 드라이브를 가기 위해서 준비 완료한 상태입니다. 한번 가보실까요? 찍어줘. 어. 아나 사진 찍어. 고 <목소리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예쁘게. 가세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비야